위키미키도연. 레드립, 시스루로 뽑는 매력 리틀 전지현 만내. 걸그룹 위키미키도연이 배우 전지현을 닮은 매력적인 미모를 자랑했다. 지난달 30일 위키미키의 공식 SNS에는 도연의 셀카 사진이 게재됐다. 공개된 사진 속 도연은 시스로 의상을 입은 채 셀카를 찍고 있다. 특히 도연은 레드리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도도하고 시크한 매력을 뽐냈다. 한편 도연이 속한 위키미키는 8일 방송된 JTBC 토요 프로젝트 슈가맨 예쇼맨으로 출연했다. Thank <laughs> you.